영화도 일본인을 알고 보자 일본 어떤 사람들인가 일본은 아주 먼 옛날 한반도 사람이 이주하여 개척한 땅이며 그 이후에는 백제의 신화국이었고 백제의 부흥운동에 동원되었으며 백제가 멸망한 후 자취를 감추다시피 하였고 나중에는 신라 당나라 연합과 척을 지는 발해와 러브레트를 주고받는 등 과거 우리와 관련한 일본에 관한 많은 스토리가 있어 왔지만 일본의 한반도를 향한 적개심과 회의감은 고려시대에 몽고 항쟁기부터 극대화되며 그 결과 고려 말기의 본격적인 왜구의 창궐로 연결된다고 볼수 있을 것이다. 최근에 있었던 일제강점기와 영화 한산의 배경이 되는 수백년 전에 있었던 임진왜란 역시 놀랍게도 그들의 경전인 일본 서기를 바탕으로 시작된 일들이라 할수 있겠다. 7년에 걸친 왜란 후 결과적으로 패전하여 돌아간 일본은 다시 서부야쿠자와 동부야쿠자를 중심으로 자기들끼리 싸우기 시작했다. 그리고 동부에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승리로 끝난 세키가하라 전투 이후 도쿠가와 막부 시대가 본격적으로 막이 오르게 되었다. 동부 세력인 도쿠가와 막부는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위시하는 서부 야쿠자들을 압박하면서 조선과 화친을 도모해왔다. 하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 7년의 외란을 일으킨 자들에게 조선이 달가워할 리가 없었다. 이에 도쿠가와는 조선을 침략한 자들은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위시하는 서부놈들일 뿐이며 동부 세력인 자신들과는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라는 말로 조선을 설득했다. 실제로 동부 야쿠자들은 도요토미 히데요시 신사를 철폐하는 등 서부 야쿠자들을 다양한 각도로 핍박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조선 측에서 전하기를 그럼 선능을 파헤친 놈들을 조선으로 압송하라고 요구하게 되는데 도쿠가와 막부는 이에 쓰시마에 있던 사형수 두 명을 조선으로 보냈다. 그리하여 그 둘이 사형을 당하게 되는데 실제로 이두 명의 사용수가 선능을 파헤친 실제 범인인지는 알수 없으며 그런 상황이었다면 그들이 조선에서 얼마나 처맞고 밟히고 어떻게 죽은지 그 한을 가늠할 수가 없다. 이런 여러가지 일들을 거치며 조선은 결국 조선통신사를 일본에 파견하게 된 것이었다. 이후 도쿠가와 막부는 265년간 일본사에서 가장 오랫동안 집권하는 세력이 된다. 그러나 서방세계가 일본에 영향을 주기 시작하면서 아주 오랫동안 핍박 속에 지내오던 서부 야쿠자들이 오랜만에 고개를 들게 되었다. 하지만 그들이 일본의 정권을 잡기에는 그들의 신분은 미천한 수준이었기 때문에 바로 그들의 천황이라는 사람을 허수아비로 앞세우고 실질적인 권력은 모두 그들의 손아귀에 넣게 되는 사건이 바로 메이지 유신이었다. 그리고 정한론이 이렇고 이후에는 아무나 여기저기서 다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근현대사로 전개된 것이다. 현재 일본 실세들 역시 서부 야쿠자들의 후손들이며 그래서 그들은 일왕이 언론에 뭐라 한마디 하면 곧장 언론을 이용하여 얌전히 있으라고 함부로 받아치기도 한다. 또 최근에 일본에서 전방위적으로 혐한을 일으키고 정한론이 일고 있는 것도 바로 서부 세력이 횡행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다. 조선이 우리 역사를 어떻게 다루었는지로 시선을 돌려보자. 4대명분으로 조선시대에 압수하고 제거된 도사 목록은 이렇다. 신백강의 되찾은 고조선의 내용에 따르면 조선 왕조실록에서 세조 3년에 임금이 팔도의 관찰사에게 유시한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온다. 고조선 비사, 대변설, 조대기, 주남일사기, 지공기, 표은 삼성밀기, 안암루 원동중 삼성기, 도증기 지리 성모 하사량훈, 삼인기록, 수찬기소, 동천록, 마슬록, 통천록, 호중록, 지화록 도선 한도참기 등의 문서는 사처에 간직해서는 안 된다. 만약 간직한 사람이 있으면 진상하도록 허락하고 자원하는 서책을 가지고 회사할 것이다 그것을 관청, 민간 및 사찰에 널리 알리도록 하라 상황이 이러했음에도 그런 책들은 조선 후기까지도 민간에서 온전히 보존되고 읽혀지고 있었을 것이다 그런 책들이 있었고 사람들이 보고 마음을 불태우니까 일제가 20만 권에서 많게는 50만 권 이상의 책을 압수하여 경복궁 안마당과 남산에서 불태운 것이 아니겠는가 천만다행이도 그런 상황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것이 삼성기등이고 독립군들을 향해 말하는 투쟁의식이라는 것은 캥거루처럼 눈에 보이는 무엇이든가에게 맹목적으로 주목을 주고 뛰는 것이 아니라 환단고기 정신을 말하는 것이다. 그들은 역사교육을 철두철미하게 받았고 수첩에조차 천부경을 적어놓고 다녔다. 그리고 독립투쟁은 역시 역사를 아는 자들만이 하였고 역사를 모르는 자들은 순응하고 살았다. 역사를 잃고 나라를 잃고 수능을 하고 수능을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편해진다는 의미인가? 상대는 그렇게 해줄 의향이 없을 것이다. 그리하여 물론 피해자이지만 위안부도 생기고 광부도 생기고 일정도 생겼다. 우리가 오늘날의 한산같은 영화나 보면 피가 끓는 와중에도 뒷구멍에서는 일본은 완벽하게 한국에 상륙하고 있다. 앞으로 전라도 사람들로 하여금 어따 워매 조상님들한테 왜 반일감정을 갖고 우리요? 와 같은 말들을 실제로 듣게 될 날이 올지도 모른다 실제 상황이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하겠지만 여러분이 알고 싶은 역사만 아는 사이에 식민사역을 중심으로 많은 것들이 이미 정리되어 가고 있다 사람들은 저런 역사보다 더 많은 역사를 알아야만 한다 상대가 이럴 때 나는 요렇게 해서 배를 치고 어퍼컷을 날렸다 뭐 그런 무용담 자체가 그렇게 중요한가? 에? 그렇게 해서 반일 자체가 그렇게 중요한가? 그렇다면 지금 식민사학과 언론 카르텔 그대로 있는데 사람들은 뭐하나? 실패해서 배우지 못하는 역사는 필요가 없다. 우리는 피눈물로 쓰인 진비록 같은 것에서 더 배워야 한다. 과정을 성찰하고 반성하는 게더 중요하다. 지금도 뿌리를 잊은 한국인은 만국의 역사를 반복하려 하고 있다. 역사가 가장 중요한 OS라고 볼땐 현재 한국인들이 과거 조선인들의 수준에서 그리 크게 높아졌다고 보지 않는다. 그 수준에 맞는 대가를 치르는 날이 올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현 상황을 더 알아야 한다. 여러분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말을 툭 던지면서 현대사를 갑자기 내미는 경우가 너무 많다. 그리고 자기는 정작 역사를 모르지. 신채호는 뿌리를 알라고 말씀하셨다. 독립운동가들도 그뿌리 정신만으로 싸워나갔다 할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감히 함부로 정정하겠다. 뿌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